으하! <웃음> 으하으하으하으하 아들 지금 <웃음> 시간이 몇시인데 아직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에이 엄마 이것만 하다가 좀잘 거에요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있다고요 <웃음> 지금 새벽 2시야 지금도 늦었는데 대체 언제 자려고? 에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이거 보스 잡으면 딱 저한테 필요한 고급 초 레전드 템이 들지도 모른다고요 김니아 10 엄마 제발! 팔 십육 오사삼이3 2 됐죠? 잘 거예요! 침대에 누울 거예요! 그래 얼른 자 알았지 사랑하는 아들 게임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지 아네 어머 어, 어, 어, 졸리다 어, 어 엄마 잘 자요 굿나잇 그래 아유,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얘들아 어, 나왔지 뭐야 아, 엄크 엉크 엄크, 엉크였어 야야 아, 간다 아, 출발해보자 우리 어, 던전 속으로 안 걸려 안 걸려 아, 걱정마 조용히 게임하면 되니까 <웃음> 얘들아 밥 먹어 어? 리아야 리아야 <웃음> 리아야 너 눈이 왜 그렇게.. 시뻘게? 눈병 난거 아니야너 설마.. 엄마 가고나서 또 밤새서 게임한건 아니겠지? 허허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정말 아니에요.. 어.. 어 저.. 절대.. 아.. 아니야.. <웃음> <웃음> 엄마! 어젯밤 내내 오빠 게임했어요 내가 봤어? 정말? 아유 이녀석은 진짜 게임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니, 여보도 한마디 거들어 봐요 죠 그래 리아야 게임을 적당히 해야지 왜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해 앞으로 밤새서 게임하면 아빠가 인터넷 끊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웃음>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웃음> 아이 저 녀석이 진짜? 여보, 내가 잘 말해볼게 원래 어릴 때는 저렇게 게임을 밤새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 법이지 하유, 하지만 이 사나이 대 사나이로 잘 말해보면 니야도 우리 마음 잘 알거야 그래요 알았어요 여보만 믿을게 나만 믿어 여보 내가 올라가서 이야기해볼게 이 녀석 밥 먹다 말고 또 게임을 하러 올라간 건가? 이 녀석 봐라, 야, <웃음> 리어야, 너 밥도 안 먹고 또 게임하는 거야? 아이, 아빠는 나이대에서 알지도 못하고 게임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진짜 아빠가 아이... 모르게 뭘 몰라? 아빠는 늙어서 틀딱이라 이런 게임 못하니까 재미없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이 녀석이 아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틀딱. 왕년에 아빠가 얼마나 게임을 잘했는데. 그럼 아빠가 게임에서 네가 이기면 앞으로 하루에 두 시간만 게임하기다? 에어브 커스 와이드 그래? 네가 하는 게임 뭔데? 이거야. 뭐야, 로스트 아크? 그래! 내가 단번에 너 이겨주지, 뭐! 잠옷도 갈아입었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지 근데 우리 여부는 왜 하루 종일 안 보여? 설마 아직도 리아랑 얘기 중인 건가? 하, 리아가 아무래도 단단히 삐졌나보네 하루종일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되겠다 위에 올라가서 무슨 얘기 중인지 봐야겠어 음. 여보 리아야? 어? 어, 엄마 지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저리가요? 어, 어? 여보 지금 남자로서 지금 대화 중이니까 어, 있다 있다 어. 어어어지어보어 어, 어, 어, 잡는 중어야어어어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 음, 음, 음, 음. 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여보... 음, 내가 게임... 여보 여보 음. 그... 그... 그... 그... 그게 아니라 리아가 같이 게임하자고 해서 그게 어쩌다보니 10시간이 넘었네? 아, 야, 아빠가 계속하자고 했어요? 그냥 그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계속하자고 그랬어 아, <웃음> 아! 아빠가 언제 그랬어? 리아야 오해가 정말 너 깊구나 음. <웃음> 당분간 우리 집에 컴퓨터는 없는 줄 알아요 두 사람 다 알겠어요? 그리고 PC방 가는 것도 금지야. 알겠죠? 으흐! 으흐! 으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빠, 오빠, 파워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어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나 배가 안고파요 I'm not hungry I'm stand up 여보 나도 올라갈게 PC방도 못가고 컴퓨터도 못하고 게임하고 싶은데 먼저 올라갈게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저렇게 냅둬도 괜찮아요? 아유 냅둬 밥이나 먹자 응 어어 어, 어, 어, 아빠 왜요? 으, 쉿. 쉿쉿쉿. 엄마가 들을라. 왜 그래 지는데. 자, 아빠가 엄마 몰래 짜잔 어? 어, 어? 어 이건 비상금. 어, 엄마 들러야지 엄마! 미아야. 너 컴퓨터 하기 싫은 거야? 좋아요 우리 이제 PC방도 못 가잖아 내말잘 들어 이 비상금으로 우리 집 몰래 우리만의 게임 PC방을 만들거야 게임 공간 그래 엄마 몰래 PC방을 만드는거지 어때 우리 아들 엄마 몰래 PC방 만들까 그러면 우리 하루종일 피씨방 할수 있어 아주 좋아 좋아 자 그럼 이 돈으로 컴퓨터부터 사러 가볼까? 가자 응 음, 이리로 음, 음, 음, 음. 네, 가면 엄마한테 들키니까 이쪽으로 가자구나 좋았어 나로이다으 <웃음> 음. 리아야? 오늘 네? 엄마 집에 없지? 네 됐군 리아야 오늘 PC방 가자구나 네 하지만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아빠가 비상금으로 집에다 PC방을 만들어놨어 오. 따라와 자이 냉장고 뒤에 PC방을 만들어놨단다 오. 아빠가 오. 아빠의 특별작품이야 자, 들어가봐 오 자, 냉장고를 다시 설치하면은 감쪽같이 우리의 비밀 PC방이란다 어때? 오! 여기서 이제 평생 게임만 할수 있어 야 게임해봐 오, 아빠 주저줘요! 그렇지토가세 개! 자, 최고급 컴퓨터로 아빠가 풀 세팅해놨어! 음... 오! 그리고 PC방의 이름은 잉여 PC방 오! 그리고 우리 게임만 하다보면 목도 마르잖아 엄마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냉장고가 뒤로 뒤집혀있는걸요 그래서 아빠가 자 비상금으로 냉장고도 쫙 준비했다 이 말이야 우와 음료수가 쫙 많아요 과자도 엄청 많아 우와. 자 그리고 맨날 컴퓨터만 하다보면은 질릴 수 있지 않니? 네 아빠가 좋아하는 오락실을 여기다 만들어놨단다 오락실이다 자 들어와 1피 들어와 1피 에너지파! 도료맨. 에너지파! 여기 너가 좋아하는 게임 다넣어놨단다 그리고 그리고 말이야 풀스 좋아하지 너 풀스 네그 다음 아빠가 풀스 게임도 준비해놨단다자 이게 이제 게임을 집에서 이제 시컷 좋아하는 게임, 시컷 할수 있단다. 토끼 나가신다. 어때, 짱이지? 참, 네, 짱이에요, 여보. 에휴, 다녀왔습니다. 여보, 리아야, 요루야. 응?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아, 모르겠고. 아 물이나 마셔야겠다. 응, 음, 어. 뭐야? 냉장고가 왜 전원이 안 들어와? 어? 전선이 뽑혔 어? 여기에 왜... 우리 여보 핸드폰이 놓여져 있지? 응? 빠스락 빠스락 부시락 부시락 응? 리야야 똑바로 좀해봐 아빠는 이것도 못해! 어? 벽 뒤에서 리아랑 여보의 목소리가 나잖아? 응? 어? 어? 야, 아야 똑바로 좀 해봐. 아이, 아빠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이, 지금 포스 시간이야. 들어가. 어? 응, 알 응? 어? 어? 어? 하나 아, 아빠는 이것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해? 줘봐. 깨바하하 깻나야 우호야호 드디어 보스다 여보 리아야 어? 여보 어떻게 여기 여기가 다 뭘까? 나만의 PC방 나만의 PC방 오호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오호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바로 뱃살 짜글짜글... 어, 우리 엄마잖아. 아, 눈치 없이 그런 말을... 아, 이게 딱 보니 관상이 멧돼지구나. 버스다, 버스다... 제발 이러지 마. 여보, 왜 나도 레이드 해보지? 그래, 아, 아, 아니야, 여보... 잘 못했어. 아, 아.